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핏같이 변하르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같이 하셨다 불의 혀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주소를 찍으면 내비, 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는데 내가 출발할 출발지와 도착지 그리고 중간지역을 나오는데요 A B C D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코스가 나옵니다 그 코스별로 자기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갈 것인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지자들데리고 다니시면서 양육을 하셨어요 예수님 중심의 복음 중심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주님의 하시는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자기의 인격적인 숨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똑같은 사랑을 베풀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른 제자 중에서 너좀 기도 좀 많이 시켜야 되겠다. 너좀 기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너는 더 믿어야 되겠다. 그런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밤에 훈련을 더 시킵니다. 다른 제자 입장에서는 주님이 편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편애는 없고요 기도를 더 시키는 지자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요일 선지자가 구약에 등장하기 전에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느냐 그 현장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잠깐씩 잠깐씩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잠깐씩 자격이 많은 성령의 경험들을 하나님의 역사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시 말하면 소명과 하나님이 소명에서 나오는 사명으로 그 부르심에 응해서 사명자의 길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시대처럼 잠깐씩 특별하게 잠깐씩 선택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막물 쏟듯이 불 쏟듯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날이 온다. 구약과는 다르게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 종말에 다가올 교회들의 모습 어린아이들이 애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과 꿈을 꾸며 노인들이 꿈을 꾸고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에 쏟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요엘 선자가 등장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교회를 예언을 하고 초대교회 이제 곧 나타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종말론 교회를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버릴 사람들이다 같이 해서 영혼이 흔들어져야 한다 영혼이 흔들어져야 사람이 변하거든요 내 영혼이 흔들어져야 그 영혼이 정신을 흔들고 육체까지 흔들어서 변화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 가지고는 제자들이 회복이 안될수 있으니까 또한번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서 제자들이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자석 끌어당기듯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깊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앞에 두 아이가 방안을 받고 성도님도 방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그냥 무리가 되지 않는 손에서 예수 믿고 기도 생활을 했다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있죠 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그 사람의 열정과 믿음과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때 불세례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하니까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가끔 가다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돼요 애매모호한 상태가 돼요 어지러워 이게 뭐지 눈을 뜨자 눈을 떴어요 눈을 뜨면 제자리 다시 또 기도를 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뭐가 옆에 있는 것 같고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놓치면 안 되니까 다시 눈을 뜨고 기도하면 또 깊이 뭔가 나를 빨아들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말려들지 않으려고 눈을 다시 뜨고 이러기를 수도시 반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취하는 것은 뭔가? 단일은 왜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혼절을 했는가? 왜 기절을 했지? 왜 어안이 벙벙했지?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제자들에게 불의 혀 같이 갈라가는 것은 갈라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불이 어떻게 할둘 수가 있지? 성경에 성경을 에성경 읽을 처음 읽을 때는 사건 중심, 낱말 중심, 인물 중심, 숫자 중심, 인명, 지명 이런 식으로 읽는데 성경을 조금씩 조금씩 읽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 보이냐면 까다로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막이 부분에서는 막히고 그러는데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무조건 많이 읽어요 무조건 1독 2독 3독 10번 20번 30번 조금씩 읽어 나가면 성경의 다른 부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까다로운 부분을 읽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이 나오고 그런 크고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성경을 부지런 읽으면 그다음엔또 다른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 영적인 부분이 보이기 시니다 영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느껴지고 체험하고 싶고 이런 호기심이 나올 때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봐야 되는 그것을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자, 성경에 축복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정말 좋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을 때 나는 어떤 귀신 말씀을 듣고 싶을까? 나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지? 하나님 내게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시도를 합니다. 성경 읽는 사람이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번개같이 스치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확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부족합니다 몸을 통해서 회복하고 치유받고 병든 몸 고쳐지고 그런 경험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더우면 덥다고 이야기하세요 에어컨 켜드릴게요 저는 지금 엄청 덥습니다 머리가 빠질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안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열리는 부분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뭔가 답답한데 이 답답함을 풀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답답함을 좀 풀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 사람 영성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목마름.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이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면 믿는 것도 일반적으로 믿고 성경을 읽는 것도 피상적으로 그냥 껍데기만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속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어떤 느낌이라든지 감동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거는 오랜 인생을 살 동안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 사람에게 감동을 받아요. 그런 거예요 로고스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거라면 레마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하나,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엄청난 능력들이 에너지가 되는데 어느 시대를 맞춰서 시기에 확 폭발하는 역사가 있었다 특히 누구? 어떤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일 선지자는 그런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애언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와는 달리 신약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시대는 어린아이들도 애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나이 구분 없이, 남녀, 노소 구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약에서도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누구? 엘리야 시대.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변할 때도 있지만, 그거는 잠깐씩 선택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기도해 줄 때마다 귀신 쫓아내고, 그때 주님이 계실 때 역사실 때 그때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다시 또 일반적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의 고민이 그거예요 요 녀석들이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신경써지 나타나는 과정 이르기까지 그것이 늘 기도를 해야 유지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렇게까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내가 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아버지와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분이 바로 보이사 성령이다 그들은 너희를 고아가 까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한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뭐냐 기도의 움직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하고 싶으신데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또 우리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지 인도 받기를 원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더 깊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수를 선택을 잘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 현실과 내 영과 내 육체와 내 정신과 내 가정환경과 교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생활 방식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안 들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마음이 들도록 영향이, 영향력이 오기 시작해요. 사회와 조직과 문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교회가 영적 분위기, 가정도 영적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가문을 여러분 믿음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나한 사람이 영으로 살고 남편과 아내가 영으로 살고 자녀들이 영으로 살고 영적으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면 영적 분위기 조성하는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이 되면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멀리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을 부르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나를 가만 놔두진 않아요 더 깊은 영역으로 이끌어 가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조금 전에 기도를 하면 온몸이 돌아요 느낌이 돌고 마음이 돌고 생각이 돌고 몸도 돌고 몸은 분명히 강대상 앞에서 의자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몸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귀 안에 달팽이관에 코딱지만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자리에 있지 않고 튀어나오거나 움직이거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사람이 돌아버려요 걷지를 못하고 휘청휘청하면서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치료시키는 게막더 돌려버려요 어떨 때는 어! 돌리지 마 근데 더 돌아버려야 그게 제자리로 들어간대요 그게 제자리를 떠나면 휘청휘청되고 운동하다가도 밥먹다가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거그 어떤 것도 그냥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영계에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여러분이 부르어 기도하면 아직도 의식이 남아있고 깊이 들어가면 의식을 안 잊어버리려고 여러분이 그러시는데 휘청휘청거리면 계속 휘청거리세요 그냥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기도하세요 영적인 접촉이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근데 영적인 접촉이 한번 딱 새로운 영역이 들어가면 우리가 놀래 버려요 겁이, 겁이 덜컹 나요 아무도 없는 세상에 내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파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기도를 할때 그렇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귀신 들리면 어떤 거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왜 음악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는 거야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데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요 우리 가족들이 처리하면 사모님이 있고 아이들이 옆에 있고 그런데 아이들은 겁이 없어서 막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나를 더 무섭게 이끄셔 왜 믿음이 있어서 그러면 자녀들이 아이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무시해 버리네 나를 아니야 내가 기도하니까 요새 봐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엄청 수준이 있을 까 무섭게 데려 가시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아빠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하고 겁이 많아서 그래요 무슨 소리나는대 아이고 아니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이렇게 하고 뭐가 싹 지나가요? <웃음> 이게 뭐다냐 주님 이 소리 한번 들으려고 맨날 며칠 처리하고 부르시죠. 열 시간, 수 시간 기도했는데, 계속 그렇게 오래 기간에 기도했는데, 이런 소리 하나만 나는거야. 이거 하나 체험하면요, 깊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 아이고! 뭐가, 뭐가 왔나보다! 그몇 분입니다. 별이 불 수가 막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뭐 나를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로 완전히 그냥 망쳐버려 믿음이고 뭐고 완전히 나를 팔푼이로 만들어버려 내네 신앙을. 귀신들이 한번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 들려주고 귀신이 잠깐 보이면 내 신앙이 뭐가 쏠들듯이다없어지는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겁이 많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적인 영역에 접촉하는 게 그래요 엊그제 사모님이 막 기도하는데 주은전사가 가서 그랬어요 사모님께다가 엄마 그리고 어깨를 툭툭툭툭 쳤어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은 영한 열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깨를 툭 치면서, 엄마! 하니 갑자기, 와아 이랬다니까. 그래 놓고 무슨 영안 열어지기를 원해? 마귀하고 싸운다고, 언니 원! 이런다고 그러니, 막, 이렇게 손을 찜을 주니. 영이 열어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딸이 영양 열어질 때막기다하면 저쪽에서 하얀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이 머리에 생머리를 풀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람이 쭉보는데 눈이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고 입에서 피가 나고 월화의 공동묘지 또 우리 아들은 또 너무 담대해서 야 너는 융열을 또 어떻게 했냐니까 그러니까, 안 아, 무섭다 너는 왜 무섭단 수라냐 무섭지요 근데 말을 안 하지 아유 어떻게 했는데 기도를 막 하는데 천녀계신는데 덩덩덩덩 이렇게 온다나 나나 그러니까, 안 당당당 안 당당당 당나라 당당 당당 당당 안 당나라 당당 당당 그러면서 바로 귀도하는데그 귀신이 자기한테는 목이 뒤로 딱젖혀지면서 꺾이면서 거꾸로 피가 난대요 야 거꾸로 피가 뭐 그거 우습지 않아 얼마나 무서운데요 한번은 기도를 막 하는데 뭐가 내 몸이 콱 무는 것 같아요 여기를 아아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아빠, 드라큐라 귀신이 아빠 목을 물고 있어요. <웃음> 아, 이렇게! 안 보이는데! 쥐야!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렇게도 안 떨어져요. 성령의 불을 외치고, 한주 동안 싸우고 뜰 때는 초녀 신이 확! 긁으면 쫙! 옥선지가 얼굴에 난다고 팔이 더 막. 야, 무슨 이런 사역이 있고 뭐, 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다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무언 일을 시키시려고 이러는데 별일이 다 있어요 또막 기도하면 절대 눈을 뜨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오셔서 불을 끄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오해하시거나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도 있는데 불을 켜면 아, 잘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데 불을 끄고 기도하면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좀더 보기 위한 방법으로 불도 끄고 막 기도하는데 집중력도 있고요. 기도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또한 번은 자녀들이 먼저 영이 열어져서 앞서가니까 속이 상하는 거야 누가 머리도 내가 열어져야 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누가 아무래도 나부터 열어줘야 된다. 시작. 부모 자식도 필요 없다. 시작. 친구도 필요 없다. 기관도 필요 없다. 옆집 집사님, 권사님 다 수용 없어. 내가 열어줘야 돼. 영의 세계는 좀 그런 게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식 영이 열어서 막 이야기하고 자랑하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야. 진짜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했더니 나중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네요 야 기복사야 너는 영안 열어주려고 가까이 가면 눈 떠버리잖아 네자녀들은눈 감고 계속 몇 시간이고 밤 저녁이다 너는 영안 열어주려고 가까이 가면 눈 떠버리잖아 겁만 하나 쓴거그런 어떻게 영이 열어지냐 주님 이제 눈 감을게요 누가 고 기도할게요? 그러면 또 다시 복습이 시작이 돼요. 기도를 막 하면 누가 또 이렇게 또 와. 얼마나 무서운데? 어떻게 인간들이 아멘도 하느냐 <웃음> 여러분 한번 당해 보세요. 근데또 기도를 또 해. 아, 이번에는 이거 극복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 앞에서 킹 코브라나 아나콘다가더큰 뱀이 앞에서 입을 쫙, 쫙, 쫙, 쫙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또한몇 개월을 가요. 또 기도 막 하면 또큰 뱀이 목을 칭칭하고 목을 숨을 막히게 이렇게 목을 줘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안뜰 수가 없어. 그것도 눈 뜨면 보통 몇 개월이야. 다시 시작할라 그러면 어. 또막 기도해야 와슐라슐라슐라슐라슐라막 기도하면 또 어떻게 이제는 월화의 공동묘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공동묘지가 눈앞에서 쫙 펼쳐져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어. 너희들은 그런 체험 안하냐 내가 물어보면요 아이고 진작 진작 체험했어요 우리는 또 그래 그래, 나는 공동묘지에 가운데에 서있어. 가운데 길이 있는데, 그걸로 가는데. 가다 보면 공동묘지가, 갑자기 무덤이 반쪽으로 쫙 갈라져. 영화에서 보는 거하고 비슷해. 영화에서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와요.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거기서 빨간 불이, 이렇게 빨간 그 안개 이 같이 나오고, 갑자기 관짝에 빡 서요. 관짝에 딱 서면서, 문 열어지는 관 뚜껑이 열어지는 소리가 너무너무 소름이 쳐눈 깜짝 눈깜자눈깜자눈깜자눈깜자눈깜자눈 깜짝 눈 깜짝 눈 튜브 안된다 탁관 뚜껑이 갑자기 또관 뚜껑이 마지막에 열어줄 때는 콱 이렇게 또열어줘그러니 얼마나 심장이 놀래요 그리고 나면 안에서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처녀귀신이 일어나요. 처녀귀신처녀귀신은어떨 처녀 때는 눈이 싹 감겨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다가도, 눈에서 피가 나고요. 입에서 이렇게 피가 나고, 영화 장면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또 어떤 날은 그 다음 묘지에서는 어떤 귀신이 나오냐면 똑같은 처녀 귀신이 나오는데 얼굴이 허얀데 눈코입이 없어요 지금 내 누구셔? 어, 얼굴이 좀비하게 생겼네 그 분하고 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한두 달도 아니고 허구한 날그 앞에 덜덜덜 떨고 있으면 하다 하단 하다 막또확 오면서 눈을 얼른 또 떠버리고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공포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거기에 서또 면역이 되니까 마귀하고 치고 부수고 같이 엉켜서 리슬링하고 같막 그런 경험을 또 하게 하시고 그걸 또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또 집중적으로 마귀한테 눌림을 당하고 마귀한테 물어뜯기고 지옥에 가서 수년 동안 또 고통 당하고 또 이제 예 자녀들이 영적 경험한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이 또 틀리긴 한데 자녀가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 아들이 체스 무늬판 그 천국에 가가지고 무슨 무기를 받았다는데 하나님 나도 그곳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그곳에 갈 때가 아니니라. 자식은 자랑하는데 엄청 갔다와도 자랑하고 뻑뻑 뻑이고 그러는데 그럼 나도 막 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갈 때가 아니래요 기초부터 열어지래 기초부터 그러다 막 뻑이 하니까한 번은 주님이 잠깐 경험을 시켜주는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바닥에 체스판 바둑판 모양 같은 체스판에 가고 있는데 한참 기도했는데 이게 가도 가도 그 길이 끝이 없어요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나중에 이제 막 주님 걸어가도 안 되니까 날아가게 해주셨옵니까 날아서 확 가는데도 날아가는데도 길, 그 길이 끝이 없어요 조금 있으니까 옆 벽면도 치즈판 모양의 한쪽 벽이 쫙 나타나고 그러니까 바닥하고 왼쪽 벽면이 치즈판으로 되고 한참을 또 기도하면 또 오른쪽 벽이 또 치즈판으로 바뀌어지고 또, 또 더, 더 기도하면 천장이 또 치즈판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온통 천장과 양쪽 벽면과 바닥이 다 체스판이에요. 그리고 사이사이 선, 대각선으로 되어있으면 선선이 띄어있어요. 그런데 선 바깥에가 뭐가 보이냐면, 까까만 우주, 우주처럼 보이고, 우주의 밤하늘에 별들이 떠있는 것이 보이고요. 영이 열어지는 통로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한참 동안 기도하는데, 이쪽 끝에, 맨 마지막 끝에 보면, 주님이 서 계세요. 주님이 서 계시고, 주님이 서 계신 그 끝부분에는 체스판 재단이 있는데, 재단에 앞으로 주님이를 하면서 쓰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성령의 무기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체스판으로 된 말이 있고, 체스판으로 된 채찍이 있고, 체스판으로 된 체스판 모양의 성령의 검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그리고 체스파노된 갑옷이 있고 구원이 투고 전신갑주가 있는 거예요 불세를 책에도 일부 기록을 했어요 그런 것을 나는 먼 발치에서 봤는데 아들은 그것을 다 갖춰서 무장을 하고 그걸 하니까 나는 죽도록 기도하면서 힘들게 사역하는데 자녀들은 사역할 때 힘을 안 들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잊고 같이 지옥에 쳐다 지옥을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지옥을 한번 공격하고 나서 그 다음날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 다음날 우리 가족들을 공격해서 얼마나 많이 다치고 쓰러지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경험을 시키셨어요 불필요하게 마귀들을 일부러 자극하지 말아라 내가 싸우라고 하는 영적 전쟁만 더이 되는 싸우면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어떤 극적인 상황을 연출을 하세요. 자, 요일 수 있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 이 말씀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있었지만, 제자들을 통한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제, 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뒷받침돼서 성령의 종말론적인 교회 성령의 공동체 앞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먼저 가셔야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가시기 전에 지자들에게 신신당만한 말씀이 있었는데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사도가 보충이 되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서는, 오순절날에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나타나서, 불의 혓바닥까지,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 시작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아하 요한을 선지자가애언 메시지를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예수를, 나사는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외치니까 삼천명씩 오천명씩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거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거 형제들아 애매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한 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다시 나타나고 제자들의 믿음이 달라지고 제들은 도망가거나 숨지 않았고 베드로의 그 폭포수같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설교에 적대적이었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그들의 영혼을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같이 봅시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이가안 좋은 사람도 좋아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안 푼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고가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행전 3장이 넘어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적 미문에 앉은 병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면서 예수를 걸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에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 베드로 그림자의 환자들을 가져다 막났어요 환자들이 다 나쁜인 거다 나쁜인 거예요 할렐루야 손수금만 흔들어도 손수금만 던져놔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다 고쳐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제법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고침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자 구약에도 이런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이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특히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누군가가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감당할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감당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7,0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7,000명의 선지자. 기도하는 사람. 근데 엘리야의, 엘리야의 다음 세대 선지자는 7,000명 중에서 뽑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기도를 많이 했지만 현장에 약한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엘리사가 열두 개리소 24마리를 농사짓고 있는데 엘리야가 고도소를 확 집어 던집니다 그 고도소를 지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추아합니다 기도하지만 현장에 약한 사람이 있고 현장에 약하지만 기도가 약한 사람이 있고 같이 합시다 영척전쟁은 <웃음> 누군가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영적전쟁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영적전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는 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물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엘리야에게 임한 하늘의 불을 하늘의 불이 임았는데 그 하늘의 불은 예수님의 지하들에게도 필요해요 근데 구약에서는 더 강력한 방식으로 임했어요 1 1기선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재단에 붙어있는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재단 위에다가 열두 재단에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물을 붓고 장작을 패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애교하옵서그 불이 어떻게 힘했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 그랬어요. 물을 핥았다 돌을 핥았다 재단을 불이 나타나서 핥아서 태워버렸다는 거야 사도님 2장 2절 3절에도 홀로니 하늘로부터 급복한 바람속에서 저희 온 집에 가득함이에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래서 불의 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움직이면 불의 혀같이, 혀가 막, 타타타타타타타 탁불방언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11기장 18장에도 불의 혀로 핥는 것 같이 표현했고, 사도행전에도 불의 혀같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불의 혀를 구하라 네, 불의 혀 엘리야의 불과 성려의 불은 다 불의 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불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제자들이 이제 숙제가 주어졌어요 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당부하신 복음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혀 지금 있는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그런 공동체가 말고 새로운 공동체가 더 신뢰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더 신뢰한 사람이 있냐? 없어요 다만 추가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동체 플러스 성령의 공동체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의 공동체가 돼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땅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 가지고는 제자들이 다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받으라고 받으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성격 공동체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중심의 공동체야 예수님과 성령님이 플러스된 성령 공동체야 우리 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왜 이런 성교적인 성령 공무처가 필요하느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부딪히거든요 유대인들과 유대교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부딪히는데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데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2차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숭배가 있었고 이방 종교와 싸워야 되는데 그들의 갈등과 맞자를 감수할 만한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세 번째. 로마스기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고난받는 공동체이면서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면서 예수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운명, 세 가지 운명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도 엘리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존중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해를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싸우는 형식이고 그리고 자기 사역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늘의 불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 세상과 싸워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여줘 버려야 되는데 반드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 당시는 현장에서 성령의 불이 나타나 버린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보다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불이 마지막 때 반드시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은요 지옥불보다 더 강해요 네. 지옥불보다 더 강하다라고 보니까 같이 보다 성령의 불은 네. 지옥불보다 강하다 지옥에 갔을 때막 고통 당하잖아요 고통 받다가도 성령의 불! 하니까 마귀가 흠침눌으면 뒤로 물러가고 야 저것들 입을 막어 성령의 불을 위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우, 영적인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귀에게 소름을 끼치게 만들고 마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지옥도 이길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늘의 성령의 불이다 그래서 불이 떨어지니까 유대인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꼬부라지고 엎드려지고 11기상 18장에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던 사람들이 한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 형제들로 우리가 어찌하겠고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는 뭐를 모든 은사들과 기적들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봅자 성령의 불은 모든 은사와 기적의 원천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불을 우리가 언제 받아야 되는가 간절히 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의 불이 필요한가 목적 성취를 위해서 자, 성령의 불은 필요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0절 32절 중에서 보면 마지막 재림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핏빛까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불이 가진 두 증인들이 나타나면서 강력한 두증인들의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지금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을 더 지금 경험시키잖아요. 간혹 가다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날 성령의 불의 나타남의, 뭐랄까, 전조,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징조의 시작이에요, 이제. 같이 해봐 성령의 불이 네.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불이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